안녕하세요. k 군입니다 처음 연애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늘 연애를 해오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 문득 연애라는 게참 어렵다고 느껴지신 적이 있나요? 예전엔 안 그랬던 것 같은데요. 요즘 들어 연애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다면요. 그런 느낌이 드신 적이 있다면요. 조금은 가볍게도 생각해볼 만하지만 그렇다고 전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애를 처음 하는 사람은요. 연애를 처음 하니까 연애를 잘 모르니까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 연애라는 것이 참 어렵다고 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요. 연애를 꽤 해봤거든요. 처음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예전보다 많이 버거워요. 힘들어요. 분명히 노력도 많이 하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뭔가 쉽지 않다는 그런 느낌이 자꾸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먹어가서 그런가? 요즘 들어 왜 자꾸 이렇게 연애가 버거워지는지 어려워지는지 의구심이 생겨요. 사실 나는요. 예전에 내가 연애를 곧잘 해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늘내 주변에 요 남자들이 많았거든요. 늘내 주변에 요 여자들이 끊이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연애를 거부할 때를 제외하고는 언제든 내가 연애를 하고 싶으면 할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가 연애를 잘하는 줄 알았었나 봐요 근데 이거는요 어쩌면 내가 좀 예쁜가 봐요 내가 좀 훈훈한가 봐요 그게 내 연애를 수월하게 해왔었나 봐요 그래서 예쁜 내 모습을 보고 다가오는 남자들이 많았던 거고요 훈훈한 내 모습을 보고 다가와 주는 여자들이 많았던 걸 수도 있겠죠 나를 좋아라 하니까 나를 원하니까요. 어떻게든 나한테 맞춰오려고 그들이 노력을 해왔었나 봐요. 그리고 그들의 노력을요. 그래서 얻어지는 연애를 내가 누리고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나는 내가 연애를 잘하고 있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걸 수도 있겠죠. 남자인 내가요. 좀 훈훈한가 봐요. 몸도 좋은가 봐요. 그래서 내 주변에 나를 원하는 여자들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그 여성분들이 나라는 남자를 참고 견디면서 이 연애를 버텨왔었나 봐요. 남자인 나도 그걸 누리면서 내가 연애를 잘하고 있다고 라 착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내 앞에서는 요그 사람들이 잘 웃어줬어요. 티내지도 않았고요. 그걸 나는 문제없이 내가 이 연애를 잘하고 있다고 라 생각하고 있었던 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연애를 잘하고 있던 게 아니라요. 내가 매력적인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 보니까 내 상대방들이 나에게 잘 맞춰오는 그런 모습에 나는 숟가락을 얹어서 그냥 내가 잘 가고 있다 내가 잘 하고 있다고 라 생각을 해오고 있었던 거겠죠 물론 그게 아닐 수도 있고요 예전에 내가 만났던 남자들 그리고 내가 예전에 만났던 여자들이요 그때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아 연애가 참 어렵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수 있겠죠.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해봤다라고 생각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좋게 보면요, 내가 좀 예뻐서요, 내가 좀 훈훈해서요, 나는 내가 연애를 잘해왔다는 착각을 할수 있는 축복을 가지고 있었나 보죠. 근데 또 지금도요, 내가 연애가 어렵다라고 이제 와서 그런 것이 느껴지는 것도요, 역시 내가 예쁘고 훈훈하기 때문에. 이제서야 그걸 느끼게 되는 것도 맞는 걸 거예요 훈훈하고 요 예뻐서요 그래서요 나는 눈이 높아요 그래서 내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을 나는 골라 갔었고요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거든요 찾고 있는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요 드디어 찾았네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제법 괜찮다는 생각이 드나 봐요 내 마음에 들 정도면 이 까다로운 나라는 사람의 기준에 들 정도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 맞는 거겠죠. 그런데요. 내가 앞전에 연애를 해왔던 내연애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맞춰오고 노력을 해왔던 그 남자들처럼 이 남자도요. 그렇게 나를 대해줄 거라고 나는 또 기대를 하고 있나 봐요. 내가 앞전에 가져왔던 내연애 경험에 대한 선입견을 나는 지금도 갖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은요. 예전에 나를 대했던 그들보다 요 나에게 잘해주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만났던 남자들은 요늘 내가 무엇인가 말하고 요구하면 바로바로 바로 알겠다고 맞춰왔었거든요. 근데이 사람은 요 자기 주장도 뚜렷하고요. 아닌 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나한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그만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에요. 그런데 놓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내가 힘들어요. 남자인 나도요.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가 참 마음에 드네요. 그런데 나도요. 예전에 내가 만났던 여자들은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잘 맞춰주고 나한테 눈치를 봐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는요. 내가 연애를 참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만나는 이 여자는요. 그때 그 사람들과는 다르게 내가 좋은 뜻으로 이야기를 해도 삐져요. 그리고 자꾸 자기 마음 달래달라는 식으로 나한테 뭔가 원하고 호소를 하네요 아 예전에 내가 만났던 그런 연애의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연애가 요즘 너무 어려워요 이 사람과 그만하는 게 맞을까 고민이 돼요 근데 또 정작 그만두지 못하고 있겠죠 어찌됐든 남자든 여자든 그 연애를 그만두지는 못하고 있네요 왜냐면 내 상대방이 지금 내 마음에 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해야 될 노력도 많고요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아요. 왜냐면요. 나도 그랬지만요. 지금 내가 만나는 그 사람도요. 받기만 하던 연애를 해왔던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요. 예전에 연애를 잘해왔다고 생각했던 순간에는요. 우리 둘은요. 밥숟가락만 얹고 있어서요. 다른 사람들이 애쓴 걸 맛있게 먹기만 하다 보니까요. 내가 별로 애쓰지 않았어도 연애가 잘 흘러왔을 거예요. 나 아닌 내 상대방들이 애써줬으니까요. 근데 이제는요 이 사람이 애를 쓰지 않네요 물론 나도요 애를 쓰는 법을 잘 몰라요 또 물론 나도요 내 딴에는 지금 애를 쓰고는 있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내 상대방도요 그 사람 딴에는요 애를 쓰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투기도 하고 삐지기도 해요 풀려고 스스로의 마음을 또 추스려 보기도 하죠 하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전처럼 편하고 즐겁지만은 분명 않거든요. 예전에는 항상 편했어요. 즐거웠다고요. 왜냐면요. 내 상대방들이 나한테 다 맞춰줬으니까요. 근데 이번에는요. 내 상대방들이 해왔던 역할을 내가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어렵게 느껴져요. 그리고 자꾸 마음이 불편해지고요. 당연히 있어야 될 것들이 없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가끔은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사람을 만나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진짜 그만할까라는 결심을 해보기도 하는데요 내 마음에서 그게 또 안되는 그런 저항이 일어나니까 자꾸 생각만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서야 연애가 어렵다고 느끼고 있나봐요 연애는 어려운 거겠죠 나만이 아니라 내 상대방도 함께 행복해지기라는 건참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예전에 나는 행복했다고요. 그래서 어렵지 않았다고요. 내가 행복했으니까요. 내 상대방은 나한테 열심히 맞춰왔다는 걸 거고요. 그래서 나만 행복했었나 보죠. 그래서 연애가 참 즐겁고 재밌다고 나는 느꼈던 거고요. 그래서 연애가 참 쉬웠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걸 수도 있겠죠.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고 계신다면요. 그런데 이전에는 잘 느끼지 못했던 왜 갑자기 연애가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요. 어쩌면 그 진짜 이유는요.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일 거고요. 그래서 나는 예전처럼 내가 하던 대로만 하다 보니까요. 뭔가 더 많은 걸 해야 된다는 라걸내 스스로도 살짝 느끼고 있는 걸 거고요. 내가 앞전에 만났던 사람들이 나를 참잘 대응해줘서 내 버릇이 조금 나빠진 것을 내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죠. 그들에게 참 많은 배를 려 받아왔기 때문이겠죠. 그러다가요. 안 하던 걸 지금 해보려고 하니까요. 이게 참 어렵구나 라는 걸 느끼시는 건 아닐까요? 예전에 나는요. 1만큼 노력을 해도 10만큼의 만족도를 느꼈었는데요. 지금은요. 5만큼 노력을 해도 요 6만큼의 만족도만 느끼고 계신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급작스럽게 연애가 어렵다고 라 느껴지신 걸 수도 있겠죠. 혹시 내가 연애를 그렇게 왔던 것은 아닌지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지 못했던 건 아니었는지 이 연애가 어려운 이유가 그런데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